자, 오늘 점심 먹고, 네. 여러분 또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제 천복경 타로카드가 교육이 되고, 이제 사단법인, 자, 사단법인, 수지 힐링 상담협회가 이제 정식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체계적인 이런 검증과 교육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서울의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제 서울교육원부터 우리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서울교육원을 기존의 신설동 사무실 바로 옆에 좀 확장을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계약을 다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 신설동 어, 4번 출구다. 신설동 4번 출구에서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리 힐링 상담협회가 과연 어떤 일을 이제 할 것인가 하는 거죠. 자 우선적으로 이 요인들은 이 협회를 운영해 나갈 요원들은 우리는 강사를 중심으로 해서 강사 중심으로 이것을 우리는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런 체제를 갖출 거예요 강사체제로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그동안에는 서울 수리사주를 교육을 시간 여건상 토요일 하루만 일주일에 하루씩만 이제 갔는데 이것을 정식적으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주일 내내 주일 주일 내내 우리는 교육과 상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체제를 지금부터 전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울교육원에는 교육장 하나와 상담필도 상담실 하나와 우리 협회가 운영돼갈 수 있는 사 응? 사무실이 세 개가 동시에 운영을 해 나가면서 모든 것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체제를 변경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제한적으로 우리 교육을 했고 일주일에 하루만 교육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음, 이원화. 모든 것을 이원화 체제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1단계는 이 상단과 더불어서 우리가 천부경 타로 강좌 교육을 이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는 이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설이 지나고 나게 되면 어, 천부경 타로 가드 교육 프로그램을 정식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 이 강좌에서 우리는 어떻게 상급가정의 교육을 음,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서 상담을 위해서 타로, 타로카드를 가지고, 천부경 타로카드를 가지고 상담을 할수 있는 상급 자격증을 이제 배포를 하게 될 것이다. 교육과 더불어서. 자, 그래서 네 단계는 이제 이 교육이, 이 교육이 진행태가 되게 되면, 자, 이 단계로서는 이 자격 검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타로카드를 하게 되면, 니나 나나 마, 아, 알든 모르든, 막, 그냥 카드만 있으면 막, 어, 온데 가고 내가, 어, 최고의 뭐, 점쟁이라고 이렇게, 이런 개념은 이제는 천부경 타로카드에서는 일체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정식적인 자격증, 자격 절차를 받지 않고, 어,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카드 갖고 상담을 할수 없는 체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카드도 팔지 않고 책도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타, 천부경 타로 카드가 하려면 정식적인 이 상담 과정을 이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5번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본격적으로 이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은 이 자격 검증을 거쳐서 정식적으로 협회, 협회에서 협회이 자격증을 부여하게 되고 이 자격증도 어떻게 협회에서 잘못된 사람인데 협회에서 징계를 할수 있고 그래서 이 단계 단계별로 진행돼 가는 거죠 그러면 이 상급 과정이 이수를 해야 다음에 2급 과정은 여러분들이 강사 과정이에요. 강사 과정은 별도 강사 교육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교육원에서는 크게 세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교육 프로그램, 하나는 상담, 하나는 협회 차원과 이 교육 프로그램 상담을 겸할 수 있는 그런 검증 과정을 통해서 동시에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배출되는 세명의 원장님들이 이것을 맡아서 진행을 해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상담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자 수리사주 상담 천부경 타로카드 응? 교육 선배우왕 타로카드 상담. 이것을 우리가 주일 내내 번갈아가면서 세 분의 원장님들이 주일 내내 여기 오시게 되게 되면 언제든지 상담을 할수 있는 체제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 여기서, 어, 교육장은 없고, 교육, 교육 강사들은 교육장이 만일 자기가 개별적으로 교육장이 없을 경우에는 시간을 여기에 전화를 해 가지고 시간을 할애를 받아 가지고 시간을 할애를 받아 갖고 그 날짜와 거기에 여러분들이 교육을 진행하면 되겠어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다른 데서는 못하니까요 대전에서는 이 교육장을 이용하시면 되고 부산에서는 그 부산 교육장이 필요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필요하다면 그것을 일단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세계를 동시에 진행한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아마 서울교육원에서 모든 업무와 모든 그것을 진행해 나갈 것이고, 이 협회는 이게 대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과 서울이 중심이 돼서. 대전인데 서울이 음, 이제, 아, 서울이 지점이구나 서울이 지점이구나 아, 여기가 이제 협회 이제 본점이고, 아, 아, 서울이, 아, 서울에는, 있는, 아, 부산은 아직 아니고, 부산 아니고, 서울만. 중심적으로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교육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언제 이루어 가지고 자기가 시간을 할애 받아 가지고 거기서 뭐 평일날이든 교육을 하면 되겠고 그런데 이 교육은 토요일날은 여러분들 교육을 생략하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날은 제가 올라가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가해 진행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육을 안 하고 다른 시간에 할 일을 하기 바랍니다. 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설교육원에 우리가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하시는 세 분의, 세 분의 원장님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필요를 하게 되면 전화를 하십시오. 이제 내가 전화번호를 여기 적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우리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실 우리 박종강 원장님을 우리가 전화번호를 적겠습니다. 부르십시오. 아, 그 자, 우리 저 뒤에. 아, 네. 예, 010-8103. 네. 8103. 네. 8103 네. 9219. 네. 9219. 9219. 네. 어, 워라숨어 금토일 예, 아마 여기에 응? 일주일 내내 계실 것 같이 세분은 거의 다 게, 매일 계실 거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의 상담을 하시기를 바라고 여기는 공짜가 아니니까 돈을 두둑하게 가져와야 됩니다. 이. 아니, 저기에 교육 는 거는 지금 저희 현재 공이 아니고 일반인을 일반인들이 일반인들이 여기에 가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음. 어, 하게 될 게. 자, 그다음에 우리는 아, 박 씨가 너무 많네. 박 씨가 빨리 진짜 진짜. 박 씨가 완전 010. 5281. 5281. 0383. 0383. 자, 여기는 장군 소개할게요이거는 전문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이 타로 카드를 응? 책임지고 공급할 우리 원장님이니까 어, 이 원장님을 통하지 않으면 카드 카드를 살 수가 없어요. 응? 근데 이 카드 카드를 그린 인자가 누구냐면 이 원장님의 따님이기 때문에 모든 로열티와 그 저작권이 여기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 따님이 그렸으니까 그 모든 저작권과 선생님이 갖고 그그림 아니라 저작권을 드린 거예요. 아니, 저작권은 거기 있는 것이고 사용권은 내가 가져온 것이고 그 저작권료를 내가 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관리는 어떻게? 해? 내가 다못 하니까 우리 딸 덕분에 길, 아버지가 길. 아버지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 길, 길, 길. 길, 길, 길. 자, 길, 자, 길. 자, 길. 자 길. 그다음에 그래서 이 천북이 타로 카드에 하게 되면 이아 아, 그런 건안 되고, 아, 네. 아, 그래서 이런, 이런 그것을 그래서 유, 유능한 웹툰 작가라고만 알고 있십시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름난 웹툰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특별한 인연에 의해서 이 천복인 타로 카드를 완성을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비밀리에 갑시다. 네. 이거는 세계적인 비밀. 그, 그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타로 카드를 관리하고 책을 관리하고 공급하고 이런 역할을 충분히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전부 다 남자만 있으니까 곤란하니까. 그래서, 어, 여기에, 어, 여기에 우리, 이, 아, 임비하지 그제? 아, 임비요 여기 뒤에 있는 빨간 옷.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19번이다잉. 그래서 상담의 능력은 좀 있을 거라음 응, 그래서 공부는 오래 했는데 아주가 실전에 못듣게지 이제부터 실전에 이제 뛰어드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실전에 못뛰어고 자, 불러봐요. 010-5661. 9399 9, 9. 자, 이세 분인데 전화를 하시게 되게 되면 게되 여러분들은 상담도 가능할 것이요, 타로 카드 교육도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서울에서 여기 오늘 다른 분들은 내가 적을, 적을 수가 없어 갖고 양해를 하시고, 이세 분인데 정하고, 우리 강사 교육은 나중에 바뀔 거예요. 강사들은 위치를 다 바뀔 것이니까, 거기 가서 교육을 받으시고, 그... 어, 타로카드를 크하고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한 3월달 정도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되겠나. 그 구정 지나고 교육이 다 끝나고 난 뒤에. 그동안에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더라도 이론적 베이스가 부족하게 되게 되면 강의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으니까 시간을 좀 걸리게 서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나머지 강사님들이 그 뭐고 교육장이 없다고 할 때는 여기에 빈 시간을 빌리십시오. 여기서 빈 시간을 빌려갖고 례를 맡아가지고 맡아 자기 교육 시간에 그 사람을 불러갖고 거기서 직접 교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럼 선생님 저책책 응. 그책 그거 원본을 응. 가리키 안 됩니까? 책그 원본? 아 책은 책은 그걸 가리키 타로 카드를 아, 아 그렇게 책은 예. 책하고 타로 카드가 동시에 나올 거니까 예. 아 그래서 책은 집에서 보는 것이고. 교육은 여러분들이 그 함축된 것을 어, 여러분들 이 실전에 다루는 그것만 그렇지 책은 그렇지 차를 결국 그것만 가면 되지. 않네. 아이 처음부터 여러분만 다른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들이 기질 초봉 보면 안 되잖아요, 그제. 일반적인 음. 타로카드 하시는 분들이 천부 타로를 하겠다고. 오시는 그렇지. 어, 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아, 여기서는 타로카드, 수리사주가 필요 없고, 응. 여기서 상급은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타로카드만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이 실력을 가르쳐 주면 돼요. 예, 예. 그니까 이 사람이 이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실전에 들었을 때 별도로 강사교육, 이과정을 거쳤을 때, 응. 그때는 이제 하는 거 여러분같이 응. 응. 교육 프로그램 그거를 할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상급은 교육 프로그램을 돌릴 수가 없어요. 응. 아무나 해가지고 좀 사쿠라 만들고 그사유권 만들고 이러면 안 되니까 지금 완전 난장판아이가 아마 자격이, 자격이 일반 타로 카드 하시는 분. 어 그거는. 두 번째, 두 번째 아무것도 안 해도 타로 카드만 할수 있는 분. 아그 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타로 카드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상급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 오시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기존 타로를 안 해도. 아안 해도 관계 없고, 했 사람도 관계 없고 네. 그렇게 이 사람들을 가르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자격증 갖고 상급 자격증 따면 이제는 이급 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네. 강사 자격 취득을 할수 있는 자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담만 전문으로 하고 사실카드를 음, 타로카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전는 하시 갖고 그러면 월화 수목검토 일마 계속해서 풀로 누군가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수 있고 누군가 이 교육을 할수 있고. 누군가 여기 오가지고, 그냥, 어, 문이 잠겨 있어가고 돌아가지 않는, 그런, 음, 구슬로, 이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세분 중에서 올, 화, 수목? 마, 그러니까, 좀 네, 다, <웃음> 항상. 아니, 아, 음, <웃음> 계속 다 있을 거야. 매일 계속 다 있을 거니까. 있더라도 원칙은 정해져 있어야겠다. 아, 원칙은 뭐, 필요 없고. 그건 소울에서 아, 서울에서 알아서 소울. 하고. 여기 있으니까, 각자. 각자 전화받아 갖고 각자 하면 되고 누가 있다 이럴 수는 없다 이거 지금 계속 다 있다 그렇게 월화수 먹고 언제 누가 언제 누구인데 가서 교육을 받아도 되는거제요아 이거 개인 이거는 개인첨입니다 개인사업이지 네, 개인사업이니까 안해도 된다. 그 사무실 등록이 필요가 있단아 여기는 돼있으니까 여기서는 필요없고 지방에서는 어, 사업자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그래 아직까지는. 그런데 하면 더 좋지. 자기가 본격적으로 하는 사람은 하는 게더 좋지. 그렇지. 만약에 저같이 강주에 있어서 육장도 없는 경우에, 제가 음. 어디 하나를 들려서 하게 될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지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음, 여기서는 협회, 그것으로 해가지고 음, 하면 된다. 응, 그 아. 아, 그렇게, 그러니까 안, 안 해도 되는데, 자기가 본격적으로 많아지게 되게 되면 네. 그 먼저 사도된전을 내야 되겠죠 많아지면 처음에는 안 해도 될 거야 네. 협회 네. 협회 차원에서 해결하면 될 거니까 네. 나중에는 네. 지금은 협회 차원에서 네. 일부분들을 네. 아니지 빠른 사람은 하루 아침에도 네. 되고 네. 내일 모레도 내야지 네. 그 사람은 능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 똑같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자기 지금까지는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은 나는 가, 강의를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이 시험, 시험 검정을 이 강사들이 진행을 해야 된다. 시험도, 문제도 내고, 시험 채점도 하고, 그 다음에 심사도 하고, 우리가 별도 교육도 진행을 하고, 우리가 소양 교육도 진행해야 되겠지. 이 교육을 진행해가면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이 서울교육원에서 앞으로 타, 책이 나오면 셋도록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타로 카드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첫 번째 타로 카드와 두 번째는 천복인 타로 카드 상담법 책.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이거 브레미션 명상법 책 이것이 한 세트로 여러분들에 공급이 될 겁니다 강의를 받는 사람은 이세 개의 책을 가지고 이제 지속적인 공부를 해가면서 다음 단계의 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진행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일반 사람을 대상해서 강의를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충분한 유능한 강사로 태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강의 그 내용을 이수 자격증이 없으면 이 시험도 자격증 받을 수도 없다는 거다. 카드도 살 수도 없고. 그런데 카드가 만일 분실이 됐다든가, 이자붙다든가만일 그, 날갔다든가, 이럴 때는 카드를 반납해야 돼요. 그렇게 일반 사람들인데. 반납하고 다시 받아. 아, 반납하고 다시 사가는 거야. 응? 카드 번호는 필요 없고 카드가 있는데 그 기존의 카드를 반납하지 않으면 카드를 새로 안 판다는 거다 그러니까 시중에 안돌아다니게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지 시중에 필요 없지 생각에는 카카, 카카, 카카, 카카. 카드에 제목을 넘버를 붙여서 지금까지 몇, 몇 장이 나갔는지 몇 번이 반납되에 아, 그거는 이제 정리할까요? 여기서 우리 통계하면서 다 정리하니까 그래서 좌우지간 이건 일반 사람인데 우리가 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며 천부경 타로 카드를 가지고 상담하는 사람은 신뢰를 할수 있다는 거다. 신뢰, 첫 번째 신뢰를 할수 있다는 거다. 천부경 타로는 아무나 공부했다고 해서 갈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정한 소양이 없고 자기 것을 갖추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 타로 천부경 타로 카드가 상담 자체도 하지 말라는 거다. 당돼 원칙이 있다. 아 원칙도 있지만 잘그 카드가 없으니까 못하지. 카드도 판매할 수 없고. 응, 아, 카드도 안 파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회 증은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배출된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협회를 정식적으로 꾸리 나가는 거예요. 제가. 는 발이 입니다 발이 어디? 이거에? 중간맨 첫번에. 이거? 8203? 8203. 아, 8203? 8203. 아, 이게 아니고 8203. 자, 그러면 8203으로 자, 문의하고, 여기 오시면 우리가 수리사주 상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천북인 타로카드도 상담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타로카드 갖고 상담법을 배우기 싶은 사람들은 여기서 배우게 되고, 여기 오시면 언제든지, 뭐 아침, 몇 시부터 할게요? 10시부터? 그럼 아침,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좀 연락을 하시게 되게 되면 저녁에도 괜찮겠지? 연락을 하시면, 전화하시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이세 분은 항상 세분 중에서 한 명은 사무실에 있을 거니까 충분한 상담을 할수 있을 거니까. 예. 음. 그 여, 여덟, 아, 8시까지 하면 됩니다. 8시. 저는 8시? 네, 저녁. 어, 저는 8시. 그렇게 저는 음, 그러니까 상담은 그 전화만 먼저 하게 되면 시간이 늦더라도 상담이 가능하고 저녁에도 교육도 가능하고 그렇게 세 분이 적절한 시간을 맞춰 가지고 우리가 배분을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하고 토요일은 제가 직접 가서 수리사주를 교육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다 오케이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각 지역에 나가 가지고 자 강주는 강주 부산은 부산 대구는 대구 대전은 대전 여기서 서울은 서울 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이제 강사만 배출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오픈했을 때는 이제 유튜브로서 이제 강제로 교육을 각 지역별로 교육을 프로그램을 네, 또 송보를 좀 하자 아여에서 유튜브 해 갖고 공부해 가지고 또 어? 음. 나눠, 나눠 갈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을 음. 한번 겪어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예요? 뭐, 이거? 강의. 이 강의는 노출 안 하는 거지. 이거는, 이거는 노출 없습니다. 그런데 강사들인데는 노출 시켜주는 겁니다. 강사들은 강사가. 공부를 위해서 이것을 나중에 시스템을 구축해갖고 유튜브에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응? 저 수리 힐링 연구소에서 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강사들인데는 특별히 이것을 공개를 할 겁니다. 강사에게만 할 겁니다. 응. 그래도 강사가 뭐 아무나 있는데 가서 또 빼주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바로 해회에서잘라본다 징계. 그렇죠? 그러면 개인에게 강사를 받게 했다고 오시는 분들도 보고를 해야 되겠네요. 당연히. 아니 그거는 거기서 못 하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상급 자격증 교육밖에 못 하니까 신설동에서는요? 아 여기서는 나중에 모든 것을 다 하게 되지. 차근차근 서울이니까 여기서는 집중해 갖고 뭐든 나중에 2급 1급까지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여건이 못 되니까 상급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분의 원장님들이 적절하게 잘 해갖고 저녁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상담해 줘야 되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내가 교육하는 시간에 막 상담하러 오니까 상담도 잘 안되고 이러니까 그때는 공간도 좁고 이래서 근데 지금은 딱딱 나눠져 가지고 세 분이 동시에 상담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어 충분한 여력 공간이 있을 것 교육시간만 제외하면 뭐 충분하게 뭐두명이되든따블로 와도 별도로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오시면 되고 여기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의 상담을 잘 하십시오 농디치지 말고 그험대들가 가지고 내부시 점검을 하면 하게 밤에 아, 교육은 같이 해야 지 교육은 뭐 갖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좌우지간 우리는 여기서 유능한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누군지 모르면 첫 번째 스타트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다. 서울은 이제 시작, 음. 그런데 다른 데는 음. 아직까지, 아직까지 부족하니까, 여력이 부족하니고, 어, 공간 또 없을 뿐더러, 거기서 혼자서 뭐 해결을 다 못하니까, 개별적인 거. 그래서, 음 다른 지역에도 이제 원장님들이 여러 명 생기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할수 있겠지. 예, 상담 가능하다. 상담하고 네. 교육도 가능하지. 개별 개별지도 네. 하는 거는 관계없지. 네. 개별지도 몇명 강의하는 자기 능력껏 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는 이급 강사 교육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거지. 네. 상급이 아니라 그렇게 상급이 좀 있어야 이급 강사를 할수 있는 거지. 뭐 상급도 교육한 사람이 없는데 이거 할 수가 없다, 이제. 체제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받는 여기 계신 분들이 열몇 명이지만은, 이 교육, 이 선생님들이 제일 중요한 선생님들이에요. 응? 여기서는 어떻게, 일단 자격심사하고 시험 문제를 낼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공자 자격증을 얻는 거야. 그 대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그래 특별히 훈련을 시키는 거야, 지금. 그래, 그래. 시험을 안 치는 대신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돼. 철저히 익히고. 어, 철저히 익혀고여러분 훌륭한 이제 강사가 되야만이 된다. 그 네. 그래서 우리 서울에 계신 분들은 우리 정원장이든 우리 박원장이든 저 먼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강의를 못하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니까 시간을 정해고 저게 시간을 빌리십시오. 사무실을, 교육장을. 비에 네. 있는 사람 다 빌리주는 강사들 되는 다 빌리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다 빌리주고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는 언제든지 오갖고 상담을 할수 있고 이제 정 나중에 시스템이 되게 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 봐요. 연말까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DB와 연동되어 있는 이런 상담 시스템을 만들어갖고 여러분들 충분하게 상담을 상담으로만으로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지금부터 고민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서울교육원이 발전을 기원하면서, 우리 파이팅 합니다. 서울교육원 파이팅! 파이팅! <웃음>